여기가 후아음 시장. 뭐, 뭐, 뭐, 그니까, 러 여기 왜 사람 별로 없어요? 멀어서 그런가? 여기에요? 응. 아, 여기에요? 바로 앞에 있네? 근데 여기는 손님 많다. 여기가 그 남자들이 일하는 그곳이죠. 그리고 우통을 응. 벗고 일하시네. 운동색이 <목소리> 제일 몸이 좋아. 위층에서 춤추면 여기서 사람들 사진 찍으면서 기다리고 올라가게끔 하네 영업 전술이 대단한데? 나 가볼까? 아, 아 대기 대기가 있구나. 대단하다. 예, yeah. 아, 코리아. 예, yeah,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안녕 <웃음> 아, 대기비 <그리고. 웃음> 결정장이 있어. 요다 좋아요. 매운 거 빼고. <웃음> 여러분 <목소리도> 들일시 네요. 마카 짠수 고하 셨 습니다. 你其他都得㗎喇你都話我用的買個經濟價值我同你都講你唔使住你唔使住你唔使住你唔使住你唔使住你唔唔使<诶> You want t m e o n l i e I like t i g a r Thank you. 다버리네여기아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好呀好呀好呀好呀好呀好呀好呀好呀好呀好呀好呀好呀好呀好呀的<笑> 사사로드 전 아, 미용실이다. 여기 미용실은 얼마야? 백아 네, 어. 300. 300바트. 300바트면 432만 만원 정도 하네. 정도 정도 아, 나쁘지 않았던 경험이야. 야, 한 번쯤은 얼마나 하다? 한 번은 얼마나 하다? 약간 그런 거아니까 다시 올수 있어. 다시 올수 있어? 재밌어 가지고. <웃음> 네, 어. 멀어 아, 멀다는 게 조금 함정이지 재밌고 가격도 싸고 나도 근처 맨 맨날 와 여기 거리가 너무 멀어 좋아하는 거 딸기? 딸기? 어 나도 딸기 좋아하는데 그럼 이거, 이걸로 먹을까? 이거? 어 그래 이걸로 내가 봤을 때이 소스는 태국에서만 마셔야 특유의 맛이 있어 이것도 살짝 별데? 태국에 익숙해지면은 괜찮은 맛인데 한국 사람 여기 처음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약간 어? 이럴 것 같아 특유의 냄새 오징어만 집어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많이 먹는데 소스 자체가 매운데 이거 고추만 먹고 있는데 아 어제는 너무 맵더라. 어 근데 잘 먹었습니다는 태국어로 뭐라고 말해요? 태국어 없어요. 아잘 먹었습니다 태국어 없어요? 없는데 그냥 아. 고맙다 이렇게 그냥 네, 카꿍 마카 카꿍 캅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네. 어? 어? 카꿍 마카 어? This is y o u e t <웃음> 어? 그러면은 <웃음> 오케이. 어, 갈라가자. 어우, 어, <웃음> 힘들어. <웃음> 어, 오케이. <웃음> 어, 힘들어. <웃음> 화장실을 쓰려면 또삼바트 내야 되나요? 4.30에 한 100원 정도 하네. 또 나가기 싫다. 오늘은 한국에 돌아갔나 날. 가마카 세관 검사해야 된다는데? 네